예! 2단계! 예, 예, 예, 예, 예. 예. 너무 짜다 핸드폰이네데아아와 죽었어요! 자기소개 <웃음> 저는 VLM19 8방규정입니다아 15, 15, 저는 아시죠? CCC 아! 준비하시고 게임을 누가 아, 나 게임을 야 하나! 이거 진짜 못하는데? 알았죠? <웃음> 게임을 내 인생에서 진짜 안 해봤는데 나는 <웃음> 이바향키의 의도를 몰라요 <웃음> 오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동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아기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? 어 말씀이다 진행 X 진짜 처음 보는구나 오오오 <웃음> <와! 웃음> 오! 오! 자롬 우리 CC 가족 여러분들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. 이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살고자 그렇게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자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더 진행해 보시죠. 예수님 만났나요? 네 만났습니다. 네.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 동방 별을 누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별? 네. 예 시작. 오! <웃음> 과연 아 이거 너무 느리다. 이거 다 먹어야 돼요. 네. 누가 제일 먼저 엔딩을 보냅니다. <웃음> 아 이거 <웃음> 너무 짜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아니, 누가. 웃음> 이동전다 이 먹어야 되나요? 그만해봐요 네. 그만. 네. 아 여기 어렵다. 아 이거 통과 못 하겠는데요? <웃음> 저 여기 통과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오케이 오케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. 예2 단계, 두 단계. 가자 가자 다 먹어야 되죠? 아 동전 동전 안 먹으면 길이 안 나와요. 아 그렇구나. 다 먹어야 돼. 아 김상현 엔딩 보 보겠는데? <웃음> 아 벌레 때문에 자꾸 튀기겠는데 벌레도 다 죽여야 돼요? 네, 벌레 아니고 박쥐, 박쥐. 어, 박쥐 한 마리 안 죽여도 돼? 어, 저 하트 다 사라졌는데? 오케이, 2 단계. 잘 보라. 오, 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잘하는데? 지금 사람이 위험. 안돼! 에이, 아, 너무 하시네 그래도. 그다 먹어야 지 길이 생겨요. 아, 아유, 재밌다. 아, 오, 오, 여기는 해물이 뭐야? 해우리가 나와요? 안돼! 아니 혜우리 나오는데 나다 먹었는데? 아 이게 새로운 오! 데, 새로운 데인가? 어나 이제 무수 먹다야 <웃음> 진짜 못한다 너 게임하고 어 오! 진짜.. 따라못했다 <웃음> 아. 잘하는데 김사일을 뵈로아왜 이렇게 잘해요? 오나 어, 영상 나온다 근데 이제. 여기서 못 올라야겠는데? 그럼 <웃음> 너하주면안 돼? 이거 안올라가 해야죠! 게임 아, 게임 오는데. <웃음> 아, 시간이 있는 거예요? 아니, 목숨 다 죽은 거지. 아, 그래요? 끝나? 음, 일단, 할만하다. 죽었잖아요, 뭐. 네? <웃음> 재밌네. 아,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. 좋지만, 아, 어, 정말 획기적이다. 어,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. <웃음> <웃음> 좋은 말만 해, 좋은 말만. 해. 아, 좋은 말만. 어, 게임도 하고, 성탄의 기쁨도 나눌 수 있다. 아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에게 게임을 하면서도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, 있수미에 대해서 상쾌해 볼수 있지 않을까. 그 박쥐에 맞으면 죽는데 목숨이 떨어지는데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목숨이 떨어지는지 몰랐어요. 무슨 소리야? <웃음> <웃음> 무슨 소리야? <웃음> <웃음> 자 성탄 인사해주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!